보살과, 우리, 저기, 뭐랄 범부와, 우리 중생들과 뭐가 달르냐 보살은, 보살은, 항상 누구고 약속을 하든지, 자기와 약속을, 자기와 약속을 했다고 생각한다고. 나하고 내일 12시에 만나면, 나, 내 자신과 만나게 니다 보통, 범부 중생들은, 남하고 약속을 했다고 생각한다고. 그래서, 보살은 자기가 약속을 못 지게 되면,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상당히 부끄러움을 생각해. 내 자신에 대해서. 그러나, 범부 중생은, 약속을 못 지키게 되면 상대방한테 미안해가 생각한다 상대방한테 내가 정말 그 친구한테 빚을 줬는데, 그 친구한테 돈을 갚을 게 있는데, 그 친구한테 약속을 못지킨된다고 그게 보살과 중생 사이에 바로 그딱한 차이라고. 옛날에 제가 이야기 들었던 이야기인데, 간디, 간디 이야기일까요? 제가. 옛날, 옛날 이야기니까. 간디는 사람한테 어떤 그, 이제 저도 좀 그런 경우를 많이 겪는 거나 마찬가지인데, 어떤, 그, 저기, 뭐랄까, 여자분이 찾아오셨어요. 그래서, 그 소년을 가지데려왔어요 지금, 죄송합니다만, 이해를 조금만 훈계조해서 해주십시오. 다른 사람 말은 안 듣고, 특히깐디용의말씀을 들을 겁니다. 무슨 일인데요? 그랬더니. 얘가 설탕을, 너무 단 것을 너무 좋아하는데, 좀 제발 좀 설탕 좀 먹지 좀 않게, 설탕만 보면 미친, 미치도록 좋아한다, 이거야. 그러니까, 설탕을 좀 먹지 않게 그만, 먹지 말라. 그러면 왜 어머니가 이야기해주면, 아제 말은 안 들어요. 그래서, 깜기 <웃음> 선생님께서, 선생님께서 한 번만, 한 말씀만 해주시면 되겠습니까 이렇게. 그러냐고. 그러면 2주일 후에 오라고. 참은, 가면서 참 마음이 이상한 거야. 어, 지금 당장 해줘도 될것 같다. 왜 2주일씩 뜸을 드릴까? <웃음> 그게? 그래서 2주일 후에 딱 데리고 갔거든요. 2주일 딱돼가지개 보고. 야, 이제 넌 설탕, 설탕 같은 거, 단거 먹지 마라. 그지? 몸에 나쁜 것이니까. 그리고 적당히 먹어라 근데 좋게 요새 말하면 이제 훈육을 시켜줘 훈계시켜줬어. 근데 그 어머니는 너무 이상한 거예요. 2주일 전에 말씀해도 들어갔다왜 2주일간 뜬 드린 건 무슨 이유입니까? 하고 물어봤을 거 아니? 그때 간지, 한 말이, 유명한 말이 있어 사실은, 나도 단걸 너무 좋아하는데. <웃음> <웃음> <웃음> 내가, 나도 설탕을 너무 좋아하는데, 나는 너, 나는 너무, 나는, 잘 먹으면서 개보고 어떻게 먹지 말라고 할수 있냐 그래서 이주가 나도 먹지 않고 <웃음> 내가 끊고 나도 먹지 않고 그리고 나서 얘한테 먹지 말라고 해야 돼서 그게 순수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알고 있는 거 아니니까 항상 마음의 이유를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유는 말할 필요가 없다 이게 거 중요한 파스칼의 한말 중에서 유명한 이야기인데 자기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자신이 행복하게 되면 남도 행복해게 되는 거 아니야? 내가 행복하지 못하면서 조금 조금 내깐디 이야기했지만 깐디 선생님처럼 내가 그거 설탕을 좋아하면서 개보고 설탕 먹지 마라. 그 이거는 그게 자기 자신 용납이 안 되는 거 아니야. 세상을 살면서 나는 거짓말 을 많이 하면서 남 보고 거짓말 하지 말라고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. 그래서 세상의 제일 구성은 자기 자신이야 자기 자신을 두려워하고 살아가는 방법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세상에서 가장 종교와 그냥 근접한 방법이다. 남보고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약속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모든 걸 자신과의 약속 생각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보살이요 그 사람이 바로 부처요 항상 그 사람이 바로 깨달은 사람이고 항상 남하고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항상 본부요본부요중생이요 너무 쉬운 이야기죠 인생 살면서 어렵지만 도 항상 남하고 약속을 안 지켰을 때는 자신과의 약속을 안 지킨 것이지 남하고 약속을 안 지킨 게아니야 이런 마음이 자꾸 와닿는 사람은 자기 자신 보살의 길로 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